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아까 오프닝에서 보신 것처럼 마스크와 키프레임 기능을 활용해서 특정 부분을 합성하고 확대하는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기능, 이 마스크 기능이 처음 알려드리는 기본 영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키프레임은 우리가 많이 배워서 익숙한데 마스크 기능은 조금 생소하죠? 그래서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기능이란 말 그대로 우리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영상에도 마스크를 씌워주는 겁니다. 얼굴에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어떠한 특정 부분에 마스크를 씌워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필모라에서 마스크 부분을 활용하시려면 일단 클립을 하나 불러와줍니다. 이렇게 클립을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1번 트랙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펙트 효과 보이시죠? 이펙트 효과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유틸리티에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은 여기 쉐이프 마스크와 이미지 마스크가 있습니다. 쉐이프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쉐이프가 모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본드 마스크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지 마스크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확 따서 만든 마스크라는 겁니다. 여기서 딴다는 표현은 그 모양을 본뜬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쉐이프 마스크, 이미지 마스크 둘다 하나씩 잠깐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이미지 마스크를 활용할 겁니다. 자, 일단 마스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트랙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추가를 한 상태에서 일단 두개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 상태에서 마스크를 클릭하고 클립 위에 이렇게 쭉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동그란 모양이 생겼죠? 클릭해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이 동그란 모양 자체가 이렇게 본떠진 겁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크기라든지 조절하실 수 있고 여기 밑에 이펙트 효과 딱 더블 클릭하게 되면 비디오 속성에서 비디오 이펙트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조절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던 마스크는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우시려면 여기 X 표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스크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쉐이프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쭉 끌어서 클립 위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은 이런 식으로 아까와 좀 다른 모양이 됐죠? 여기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클립을 가져왔을때 여기 미리보기 화면에 차있는 이 모양만큼 본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 마스크를 올리게 되면 마스크가 이 모양 한정해서 계속 맴돌고 있죠.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가도 여기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크기가 되어 있으니까 마스크도 이 부분까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마스크와 쉐이프 마스크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쉐이프 마스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오늘 이미지 마스크만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봤던 영상을 만드시려면 일단 트랙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영상을 하나 더 불러와줍니다. 그리고 마스크의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제가 색상을 하나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트랙 화면은 흑백으로 바꿔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똑같이 이펙트 효과를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지 마스크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이번 트랙 위에 마스크를 씌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와줍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마스크를 쉬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의 모양이 이렇게 따졌죠? 여기서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면 여기 이펙트 효과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비디오 클립에 들어가셔서 비디오 이펙트 그런 다음에 모양도 설정하실 수 있고 밑에 보시면 X축 보시죠? 이 X축은 마스크의 위치를 이렇게 가로로 움직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Y축은 이렇게 세로로 움직여 주는 거고요. 정 가운데 이 부분을 본뜨고 싶다고 하시면 이렇게 선택하신 상태에서 너비 너비는 여기 이 가운데 양쪽 가로 부분을 이렇게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은 높이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높이를 이렇게 줄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바퀴에 넣겠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딱 맞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넣었던 색상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여기 이 부분만 이렇게 정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따라가게 하고 싶으시면 이 마스크를 선택을 하시고 비디오 속성에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 정의 여기에서 들어오시면 키프레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인디게이터는 당연히 처음으로 이렇게 위치를 해주시고 여기서 키프레임을 설정해주시고 재생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봤을 때또 키프레임 맞춰주시고 위치 맞춰주시고 또 움직이고 맞춰주시고 맞춰주시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서 바퀴를 들고 있으면서 내려와서 가기 직전까지 이 모습이 이렇게 바퀴에 담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특정 부분 확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영상을 이렇게 불러오고 또그 위에 영상을 하나 더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펙트 효과에 들어가서 이미지 마스크 온 다음에 이렇게 또두 번째 트랙 위에 올려두게 됩니다. 그러면 은 여기 움직여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양이 본떠져 있죠? 그러면 은이 상태에서 역시나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이미지 마스크에서 편의상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백으로 바꾸고요. 위치를 확실하게 조절해 주겠습니다. 얼굴 쪽을 맞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너비 줄여주시고 높이도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췄고 그러면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이렇게 돌아볼 때 저는 커지게 한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기를 다시 맞춰야 되겠죠? 너비를 살짝 늘리고 높이도 살짝 다시 늘려서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만큼 티가 나게 확 크게 해 보겠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딱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컷펜집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있다가 돌아보는 순간 딱 커지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다시 이 색감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커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위치를 한번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키를 활용하시면 이 부분도 이렇게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약간 커졌죠? 그러면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돌아볼 때탁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얼굴 부분이 크게 한 상태에서 움직였다면 아까처럼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똑같이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필모라에서 마스크와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특정 부분 합성과 확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